제가 울산을 갔는데 엄마가 TV로 아직도 미스트롯을 다시 보기로 보시더라고요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엄마는 미스트롯을 계속 틀어놔요 하루종일 그걸 틀어놔요 그리고는 이모가 오셨어요 두 분이 서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뭐 뭐 휴게소를 갔는데 송가인 차를 봤다 홍재 씨가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이 언양 쪽에서 뭐 노래방을 하셨다더라 마음이 계속 가고 막 그런다면서 하! 두 분이서 미스트롯 얘기밖에 안 하세요. 미스트롯 그 나온 사람들 스케줄 다 깨고. 막 이모가 뭐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줄줄줄줄줄 다 깨는 거야 <웃음> 엄마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나보고 정미혜씨가 신곡 나왔는데 오늘 가요 토텐 그 무대를 했는데 그게 TV에서 다시 보기로 안 봐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볼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셔서 내가 유튜브를 알려드렸지 그랬더니 내가 방에 있는데 밖에서 깨... 그래서 유튜브에 정미애씨 노래 들리는 거그 무대 보시는 소리가 정미애씨가 그 옛날에 그 이선희씨 저거 있잖아요 통안에서 부르는 거 그거를 하는데 그때 엄마가 보고 너무 예쁘고 여리여리하고 어쩜 저렇게 눈도 선하고 눈빛도 너무 예쁘고 맑고 어쩜 저렇게 예쁠까 웃는 것도 예쁘고 또뭐 창을 했는데 창을 한 사람들은 원래 노래 부를 때 그게 꺾임에서 티가 난다고 하는데 정미 씨는 그런 게 티가 하나도 안 난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아이돌 그막 요즘에는 미스토리에 그 나왔던 출연자분들을 막 팬분들이 막 차로 이동하면서 따라다니고 특히나 송가인 씨는 그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하도 따라다니셔서 송가인 씨가 회사에 지장이 없냐 회사 안 가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우리는 회사를 안 가는 게더 도움된다고 그분들다 사장님들이신 거예요 회사를 자기들이 오히려 안 가서 외출이 올랐다고 안 가가지고 덕질덕질 아, 덕질.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덕질하고 싶다고 아 어, 귀여워 예전의 느낌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정미씨 따라다니고 싶대 우리 엄마가 아 멀리서 하면 엄마가 장거리 운전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 이모는 운전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모가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했어 나보고 막정미씨 콘서트 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웃음> 자기 꼭 하고 싶다며 강조 강조를 하셨어 우리 그 엄마가 요즘에 삶의 재미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정미혜씨 덕질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좋대 정미혜씨가 근데 진짜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뭔가 선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지금 콘서트 하는 거 아시면 알려주세요. 방클 예약이시군요. 그러니까 저 콘서트 하면 진짜 광클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팬이 많으셔가지고. 그럼 그거 다 아들과 딸들의 티켓팅 전쟁이란 말이야. 다 이제 내 또래 분들이 티켓팅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티켓팅을 좀더 빨리 할수 있을지 콘서트 한다는 소식이 들면 바로 티켓팅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아 p c 방은 가서 해야 될지 잘잘 끊을 잘, 잘수 있을지가 모르겠네 나도 음. 나중에 애들이 나중에 늙으면 트와이스 콘서트 보내주면 좋겠다 태민 콘서트 막 보내주고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디너쇼 디너쇼 너무 좋지 나이 <놀람>